아, 너무 피곤하다 음 지금 TV 소리 아니고 하늘 그걸 뭐라고 하지? 읽어주는 라디오 같은 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같은 거. 소리예요좀 보고 있어. 요 아, 그거뭐 이거. 이거. 헤라 블러셔 시폰 코랄입니다. 이런 색깔이에요. 이쁘죠? 가자, 가자, 이거 들고 갈 거예요. 이거 완전 딸기 우유 같은 거. 빵 사서 집에 놓고 왔어요. 아빠 일어나 먹으라고? 아, 너무 정신이 없다. 아, 답답해. 선생님들 안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냐고 지금 메시지 보냈거든요. 저는 이제 레슨 하나 했고 15분 뒤에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러고 30분 뒤에 또 하나 더. 딱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레슨 3개나 하고 나왔어요. 레슨하고 연습 조금만 하다가 빵 하나 먹고 지금은 3시 반인데 4시에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남편이 데리고 올 거고 온라인 수업 들으러 침에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 저는 아까 온라인 수업 4시에 4시부터 5시 반까지 하고 그리고 다니엘 저녁 주고 다니엘 씻기고 다니엘 재우고 이제 앉았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하루가 너무너무 너무 힘든 날이에요 지금은 8시 반인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제가 샌드위치를 오늘 딱두개 오늘 하루에 먹은 게 그게 전부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픈데 밥을 하기도 너무 귀찮고 맥주를 그냥 마실까 싶기도 하고 제가 내일도 레슨이 두 개나 있어서 악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볼겸좀안 어울리지만 맥주를 마시면서 악보를 좀볼 거예요 아. 근데 저 오늘 클리오 쿠션 발랐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픽사 쿠션인가? 근데 지속력이 진짜 진짜 좋아요.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오늘 얼굴. 음. 아 그리고 이거 안경 정보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저 이거 안경 산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힘이 하나도 없고 너덜너덜해요. 이게 아마 오드아이라는 브랜드에 보니까 안에 미아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게 제품명인 것 같아요, 미아가. 되게 가볍고 좋기는 해요. 이 착용감도 되게 좋고 제가 이거 진짜 오래 꼈는데도 전혀 망가지지 않고 잘 끼고 있습니다. 좀 유럽으로 유학을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안경 하나씩은 좀 쓰시는 분들은 맞춰 오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안경이 진짜 좋아요. 아무튼 저는 좀 맥주를 마시면서 악보도 보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조금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갈 거고 조금 쌀쌀할 거 같아서 목도리도 했어요. 노래를 좀한 다운받아서 갈까 봐. 가 이렇게 허전나지저 하얀지 안 불렀다. 여러분, 저 요즘 이 향에 완전 빠졌어요. 이거 조말론 피오니 앤 블러쉬 스웨이드라는 색인데 이거는 작은 사이즈인데 제 사촌동생이 그 독일 놀러 올때 선물 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쓰고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꺼내서 쓰게 됐는데 진짜 최근에 거의 반 이상 쓴 향수거든요. 이거 향이 너무 좋고 그리고 잔향이 진짜 좋아요. 저는 저거를 90% 이상 잔향 때문에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진짜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완전 강추드려요. 근데 약간 향은 항상 호불호가 있지만 좀 약간 따뜻한 향 좋아하시고 어 잔향이 좀 포근하게 남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음. 응. 나가 봅시다. 립은 요거 챙길 거예요. 레어 카인드 마일로 모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인데 요런 모카색입니다. 되게 이뻐요. 저는 요거 챙겨갈 거예요. 다시 왔어요. 물안 들고 가서. 나가서 사면 되긴 한데, 이제 그냥 들고 갈래. 2 hours later. 저는 이제 수업 레슨 두 개. 두시고나왔어요 저는 지금 이거 C 타입 충전기. 어댑터 주문해놓은 거 찾으러 갑니다. 애플 매장에 가니까 혹시나 아이폰 12 보여드릴 수있으면 다른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아 오늘 연습실에서 여러분들 질문해주신 거 찍기로 했었는데 오늘 연습실이 학교에 없어가지고 연습실이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이따가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제 애플 매장에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야. 저는 이거 찾으러 왔고 근데 이런 것들도 이거 애플 아닌데 안에 달려있어요 그냥 워터박스라는 것건데 안에 달려있네요 음11 이렇게 11이고 이게 제 거거든요 색깔 다르죠 아 이거 이쁘다 프로도 이쁘네요 이번에 준�시다! 아 a l l o y 화이트 신경 쓸 c 야, l 할이게 제거 몇번 봤다고 눈에 익숙해졌어 이게 예? 프로 그래파이트 이쁘다 그래도 저는 실버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골드다 골드가 이번에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게 레드 이게 시빌레드 그 음, 그래파이트 이쁘다. 무슨 색깔이 제일 인기 있냐고 물으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래요. 실제로 본 소감으로는 어, 12% 실버가 진짜 예쁘다. 생각보다 더예쁘다라는게 저의 소감입니다. <웃음> 진짜 이뻐요, 실버. 실제로 더 이뻐요. 그건 취향이겠지만. PM.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맥주 한잔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그 질문들에 좀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라면 뿌신 거랑 맥주랑 마실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맥주로 버티는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주셨던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오늘 먹을 맥주는 라데베아가입니다. 배가 고픈데 밥은 먹기 싫고 뭔가 과자를 먹고 싶었는데 과자를 사 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라면을 부셨어요. 일단은 댓글을 많이 주셨던 게 안 질릴까요?라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아직 쓴지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음, 질리고 뭐고 할게 아직 없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볼 때마다 너무 예쁩니다. 색깔이 여기 화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게 쌈무 쌈무 색깔이라고 많이 달아주셨는데 쌈무 색깔 맞아요. 쌈무 색깔 맞는데 음, 전 쌈무 좋아합니다. 아무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그 필름이랑 케이스는 진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링크를 그제 지난번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놨어요. 근데 어그 케이스랑 이거 필름이 저는 독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독일 아마존에서 제가 주문한 링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거기 들어가면 은 브랜드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지금 케이스 케이스 디파이 거 주문해놨고 그리고 이번에 원래 저는 그 와일, 와일드 플라워라는 케이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독일로 배송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거는 못 샀고 케이스들도 좀 여러 가지를 구매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애플 정품이 이 민트 색깔이 케이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진짜 딱 민트색 그 애플 정품 케이스 끼우면 진짜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케이스도 예쁜 거 많이 사면은 보여드릴게요 모아가지고 아 카메라 누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원래 쓰던 텐이랑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고 제가 일단은 저는 이거를 원래 그냥 쓸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게 누렇다고 아예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어제 제 원래 쓰던 텐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누런 거예요 진짜 진짜 노래요 진짜 눈에 띄게 누런 데 근데 얘만 두고 보면 몰라요 근데 걔랑 두고 보면 은 누렇고 얘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특히 셀카일 때 보정이 되게 좀 약간 살짝 돼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아이폰만의 좀 그런 걸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 완전 예민하신 분들은 좀 누렇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살짝 살짝 그 잡티나 엄청 더러운 그런 것들이 살짝 보정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더 누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있어요. 누런 거 있어요. 일단 장점. 장점은 예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전혀 질리지 않고 그냥 예뻐요, 마냥. 그리고 그립감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잡고 있을 때도 되게 이렇게 쏙 들어오는 느낌?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물어봐 주셨던 거. 배터리. 배터리가, 어,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텐이, 잠시만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텐이, 어, 배터리 성능이 83%인가? 정도 남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100%잖아요. 그래서 그 텐을 쓸때 제가 항상 한 저녁 때쯤 되면은, 아, 핸드폰 꺼질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많이 배터리가 없어져 있었어요. 그니까 러 배터리 성능 상태가 당연히 조금 제가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때까지는 새로운 핸드폰을 샀을 때와 진짜 새거다, 배터리 짱짱하다, 오래간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웃음>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어, 원래 쓰던 것보다는 조금 오래가는 정도? 그 정도의 딱 배터리 상태예요. 뭔가 와 새거다, 뭐 배터리 오래간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어, 저녁 때쯤 되면 은 제가 오늘도 핸드폰 진짜 많이 썼거든요. 진짜 많이 썼는데 보시면 은 지금 20%입니다. 20%, 20 남아있고 그 정도예요. 지금 8시 2분인데 20% 남은 정도? 하루 종일 핸드폰 많이 했을 때 기준으로.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는 있지만 그렇게 막 약간 와 진짜 새폰막 배터리 짱짱해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많이 물어봐 주셨던 거는 아 가볍냐고 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가벼워요 확실히 이게 좀 어,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어 생각보다 가볍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대, 좀 핸드폰을 오래 쓰잖아요 그럼 확실히 뭔가 손목이나 이런데 무리가 덜해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유튜브 되게 많이 보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 손이랑 특히 이 받치고 있는 새끼손가락 있잖아요 새끼, 새끼손가락 이좀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 느낌? 조금 가벼우니까 좀덜 부담되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쓰면서 느낀 점은 이 정도고 만약에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술 먹으면서 수다 떠는 영상도 좋으시면 저는 한 시간도 수다 떨수 있습니다. 저 지금 혼자 술 먹는데 혼자 안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영상 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브이로그 혹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거는 요거. 요거는 어떻게 이런 거지? 괴할리츠 맥주인데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진짜 싸거든요.